What's up, y'all? We're back. This is JND Studio. 다... <목소리>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이도크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피규어는 바로 지금 내가 대장 국내에서 가장 핫한 피규어 제조회사 JND 스튜디오에서 나온 다크나이트 조커입니다 구독자분들 다들 아실 겁니다 JND 스튜디오 제품이 얼마나 구하기 힘든지 물론 조커 외에 모든 제품을 다 예약 못했습니다 하나도 못했습니다 구할 수 있으면 구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은 JND 스튜디오에서 출시한 조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JND 스튜디오에서 출시한 다크나이트 조커는 1대3 스케일 이전에 퀸스튜디오 조커를 리뷰했었는데요. 퀸 스튜디오 조커와 같은 스케일입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아 국뽕. 메이드 인 코리아. 자 중요한 건 카톤 박스가 아니니까 후다닥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의 크기가 굉장히 큰 만큼 1대3 스케일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듯 합니다 박스아트는 조커의 상징, 시그니처 컬러인 보라색을 패키징 컬러로 선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DC 로고와 함께 J&D n 스튜디오 로고, 다크나이트 로고, 워너브라더스 로고까지 라이센스 제품을 뜻하고 있습니다 고준님의 사인이 들어간 명패가 들어가 있습니다 뒤에는 아크릴판 같은데요 앞에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허허허 <웃음> 우와 오! 베이스가 예전에 아서플렉이나 원더우먼에 비해서 뭐 가벼워졌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전혀 안 가벼운데요 와 엄청 묵직합니다 그전 제품들은 얼마나 무거웠길래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와 이쪽에는 기관총과 칼루즈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포장해 놓은 비닐조차도 괜히 고급진 느낌이 납니다 아까 조커 본체가 있던 층에는 어떤 루즈가 있는지 보도록 할 건데요 우선 본체가 누워있고요 손 파츠가 총 4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 손한 쌍과 주먹을 쥐고 있는 손과 왠지 총을 쥘것 같은 오른손 총두 쌍이 들어가 있는데 재질은 그냥 플라스틱 느낌이 납니다 움직이지는 않고요 결합 부분은 자석이 들어가 있네요 베이스에는 다크 나이트 로고가 새겨져 있습니다 베이스 바닥은 조커가 아스팔트 위에서 서 있는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 아스팔트와 맨홀 뚜껑이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진짜 아스팔트 표현을 하기 위해서 갈라진 표현까지 그리고 자세히 보면 좀더 디테일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드디어 조커를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어떻게 잡고 꺼내야 되냐 자 우선 JND 스튜디오 조커를 맞이하였을 때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배송 도중에 이미 눌려있는 머리와 옷 핏을 잡아줘야 되는데요 지금부터 그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어가 너무 심각하게 눌려져 있으니까 이 가운데 머리를 기점으로 삼각김밥 형태로 펼쳐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내 머리도 못 만지는데 이거 조커 머리를 만지고 있네. 조커는 다소 흐트러진 머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저는 마음껏 흐트러 버리겠습니다. 다음은 옷 핏을 잡아줘야 되는데요 뭐 저는 그냥 이대로 둬도 상관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조커의 옷무새를좀 다듬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째 만지면 만질수록 더 이상해지는 것 같은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어깨뽕을 열심히 퍼트려서 어깨 깡패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손 루즈를 결합하기 전에 함께 들어있는 루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리뷰에서 언급하셨다시피 이런 기믹들이 들어가 있고요 탄창도 뺄 수가 있습니다 탄창 안에는 총알이 들어가 있는데 분리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쪽 안에 총알도 보입니다 그리고 조커의 칼 루즈도 들어가 있습니다 칼 루즈는 기믹은 없고 그냥 고정되어 있는 루즈입니다 오른손 루즈에 총을 결합할 건데요 총은 엄지손가락을 떼면 총을 끼 끼울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끼워주고 엄지 손가락 파츠를 다시 결합을 해주면 끼워주고 옷 정리를 잘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왼손에는 칼을 있는 루즈는 다 갖다 쓴다는 마인드로 칼을 넣어줘야 되겠죠? 칼은 이손 파츠를 이용해서 이렇게 쥐어주면 되는 것 같습니다. 슉슉슉슉좀 헐거워서 떨어지겠는데? 안녕히 계세요. 어. <웃음> 진짜 너무 좋습니다 제가 헤어를 만지면서 잠깐 만졌던 이 헤드 오 이거 만지면 도색이 묻어나지 않을까 겁이 날 정도인데 오, 정말 사람 살을 만지는 것 같아서 너무 징그럽습니다 오우씨. 제가 감히 어떤 평가를 하겠냐만은 어, 리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너무 성구스럽고 일반 사람들도, 저 같은 사람들도 이쪽에 이제 잔털이 있잖아요. 머리카락 외에 잔털, 머리카락도 아니고 얼굴 털도 아닌 그냥 약간 그런 잔털 같은 표현들도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웃음> 의도하신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목의 주름과 얼굴의 주름,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피부 표현이 진짜 피부 같아요. 전에 리뷰했었던 퀸스튜디오는 정말 다른, 너무나도 다른 표현입니다. 아, 정말 이게 아 이거 정말 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옷의 재질과 웨더링에 대한 표현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셨다고 했는데 실제 제가 입고 다니는 옷들보다도 재질이 좋아 보이고요. 아 안에 역시 위에서 두 번째 단추는 풀어져 있네요. 실제 영화에서도 위에서 두 번째 단추는 단추가 떨어져 있어서 잠겨있지 않은데 코트의 안감도 진짜 와 이거는 진짜 좋다. 제가 손재주만 좋다면 안에 옷들을 하나하나 다 벗겨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점 정말 좀 아쉽네요. 주머니도, 어, 주머니에는 담배도 못 넣을 만큼 그냥 모양만, 모양만 주머니. 실제로 베스트가 이렇게 그냥 모양만 잡혀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디자인의 옷을 입은 것 같습니다. 와, 넥타이도 제가 이거 넥타이 풀으면 절대 다시 못 매거든요. 건드리지 않을게요. 제가 아까 하지 않았는데 다리, 이 바지 핏도 이렇게 이쁘게 잡아줘야 됩니다.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인지 제가 결합을 잘못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오른발에는 이 결합을 할수 있는 봉이 없고 그냥 왼발에 있는 황동봉으로 지금 지탱을 하고 있는 건데 다른 분들 리뷰에서도 나왔다시피 자석이 없습니다. 근데 어, 오른발 뒤꿈치는 붙어있는데 앞꿈치가 좀 공중에 떠있거든요. 빈 공간이 생기네요. 이거는 제가 어, 조립을 잘못한 건지 아니면 원래 그런 건지 아요거는 조금 아쉽습니다. 혹시나 대표님이 리뷰 글이나 영상 많이 보시니까 혹시나 이거 제가 잘못한 거라면 은 댓글 남겨주시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꼭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네요. <웃음> 저는 제가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꼭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피스를 만질 때이 포인트 중요합니다. 우와 빠지나? 오 진짜 움직이네? 이 고리마저도 실제로 빠지게끔 움직이네요. 이거 진짜를 갖다 넣으신 건가? 조커가 달고 다니는 체인도 이렇게 살짝 살짝 보이게 너무 티나게 보이게 말고 살짝 보이게 살짝 보이도록 핏을 잡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칼을 들고 있는 손을 살펴보면 이 칼을 쥐고 있는 손의 각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각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설플 수도 있고 정말 잘할 수도 있는데 아주 자연스럽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아, 이 총을 들고 있는 아이총 진짜 배트맨을 마주하고 서가지고 이 총을 들고 있는 이 모습 이 고독함 아, 아주 아 이거 진짜 너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 필요 없어요 헤드를 살펴봐야 되겠죠 아이구야 진짜 헤드에 대한 표현을 아꼈던 이유는 바로 이 순간만을 위해서 아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마저 보고 있으면 정말 저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고 이 눈동자 안에 제가 실제로 보입니다 눈도 불면증에 시달려서 충혈된 눈알 표현도 잘 되어 있고요 JND 스튜디오에서 강조했었던 화장을 했던 이 얼굴에서 번짐, 이 경계선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특히나 머리카락과 얼굴 피부 이 경계선에 화장이 대충 번져 있거나 지워지거나 이런 느낌들 너무 잘 살려져 있고요 제가 특히 소름돋았던 부분은 이 흉터 부분입니다 입술부터 시작해서 흉터 표현은 진짜 너무 징그럽고 실제로 만지면 더그 느낌이 살아납니다. 왠지 잘못 누르면 피가 날것 같은 그런 도색이에요. 도색이 너무 잘 되어 있어요. 가까이서 보면 이 목의 주름들도 너무 디테일하고요. 하얀색 화장이 목 주름을 내려가면서 점점 옅어지는데 이 표현 역시 경계선 없게끔 정말 그라데이션이 살아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J&D n 스튜디오 다크나이트 조커 제품을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저의 표현력에 정말 제대로 한기를 느꼈습니다. 이게 표현을 못하겠어요 제가 수많은 피규어를 리뷰를 했지만 언제나 그랬지만 이거는 더욱더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괜히 산것 같아요 말을 그냥 말문이 턱 막혀버리기 때문에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